물론 이건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찔렸다면 본인 얘기가 맞습니다 자 여기 금붕어가한 마리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금붕어는 어항을 나가고 싶어해요 하지만 가다 보니까 벽에 부딪힙니다 어? 여기 벽이 있네? 하고 기억을 합니다 근데 3초 뒤에 또 벽에 들이받아요 왜냐? 까먹었으니까 비슷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틀렸네? 근데 여기서 흠 어, 틀려버렸네? 하고 문제집을 덮어요. 그럼 뭐예요 나중에 또 틀립니다. 왜냐? 까먹었으니까. 물론 공부를 못하면 군붕어란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찔렸다면 네 얘기가 맞... 모든 공부의 기본은 복습입니다 적어도 자기가 틀린 문제는 두번세번 번 풀어봐야 뭔가 얻어가는게 있는거죠 근데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그리고 틀려서 짜증난다는 이유로 혹은 그냥 풀어봤으니까 됐겠지 하는 생각으로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껏해야 답지나 한번 훑어보겠죠 비슷한 유형으로는 문제집 수집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서시장에 귀중한 호구 여러분은 전교 1,2,3등이 몰려다니는 걸본적 있으신가요? 아마 절대 없을 겁니다 반면 꼭 몰려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독서실 들어갈 때도 다 같이 나갈 때도 다 같이 쉴 때도 다 같이 그 마치 그 범죄와의 전쟁 포스터처럼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남이가 공부법을 시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방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뭉칠수록 쉬는 시간은 늘어나고 공부 시간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공부를 하고 있으면 친구가 옆에서 툭툭 칩니다 출출한데 뭐좀 먹고 하자고 근데 사실 나는 배가 별로 안 고파 근데 뭐 그냥 따라 나갑니다 왜냐? 친구니까 그래서 뭔가를 먹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거 먹고 바로 들어와서 공부하나요? 절대 아니죠 쉬는 김에 핸드폰도 잠깐 보고 유튜브 훑고 인스타 훑고 수다 떨다가 심한 경우는 배부르면 잡니다 이러면 그냥 소랑 다를 바가 없... 아무튼 들어왔다고 칩시다 좀 하다 보면은 이번엔 다른 친구가 옆에서 이렇게 툭툭 칩니다 배고프다고 그래서 또 먹으러 나가나요? 그러면 그건 그냥 돼지... 그냥 시간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는 혼자 하는 거고 시험장에는 친구와 같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조금은 고독해질 필요가 있어요 절대 제가 친구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는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한대요 10시간씩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대 아, 내 상식선에선 약간 이해가 안 가죠 왜냐 하루 10시간이면은 먹고 자는 시간 빼고 싹다 공부를 해도 채울 수 있을까 말까 한 시간 들입니다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10시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하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인강을 3시간 듣는다고 합니다. 국수기이 다음 말부터는 들을 것도 없죠. 아니 인강 듣는 게 공부하는 거라면 EPL 보는 건 축구하는 거고 NBA 보는 건 농구하는 거겠죠? 그 야동 보는 건또 보면 그 가끔 자습 시간에 자고 있어요. 충격적인 건 그동안에도 공부 시간을 재는 타이머는 돌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밤에 자기 전에 오늘 10시간이나 했다. 뿌듯! 이러고 있는 거겠죠? 조금은 자신에게 엄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한 경우처럼 자신에게 관대하다면 정신건강에 좋기는 합니다 문제는 정신건강에만 좋다는 겁니다 성적에는 안 좋아요 공부시간을 잴 거라면 다 빼세요 자는 시간 빼세요 핸드폰 보는 시간 빼시고요 화장실 가는 시간 뺍니다 정확히 문제를 풀었던 시간만 체크해 본다면 내가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정말 적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이후로 서서히 늘려나가야 성적이 같이 오르는거지 허세부리겠다고 말로만 10시간 12시간 해봤자 아무런 변화가 없을겁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외에도 이외에도 자매품으로는 카톡 상매 안 바꾸면 죽는병 공부한거 인증 안하면 죽는병 가능충 정각충 문망구 사장님, 형광펜마스터, 인강중독자, 공부자극중독자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부 다 실제로 겪어봤습니다. 나 학교 다닐 때 맨날 방해하던 나 이거 네 얘기야. 꼭 봤으면 좋겠다. 이개새 자, 지금까지 모범생이었고요. 제가 전교 1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느낀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간단히 얘기해봤습니다. 더 많은 얘기는 다른 동영상에서도 다룰 거니까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